자 안녕하세요 10월 23일 오늘도 가상화폐 분석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역시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리플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부터 싹다 이제 차트를 정리를 하고 새로 이제 차트를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이번 주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어, 비트코인 먼저 일봉을 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일단은 지지선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죠. 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보다는 일단은 여기 두 개의 중점을 둬야 됩니다. 6440레벨과 6100레벨. 이두 개의 저항선과 지지선에서 현재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움직임을 보였다가 현재 저항선 밑에서 가격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인가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여덟 개 캔들스틱 여덟 개 그러니까 8일의 움직임이 여기서 묶여 있어요 보시면 여기서 묶여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횡보장을 만들고 있는 거죠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보시는 것과 같이 첫번째 더블탑을 만들고요 한번 두번 더블탑이라고 칭할게요 한번 크게 더블탑이고 안에서도 한번 두번 하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지지선 마이너 지지선 레벨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저항선을 치고 현재 밑으로 내려가 박스권의 지지선에 위치에 있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제 4시간 차트에서 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이, 구, 이 부분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여기서도 낮아지고 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왔고, 하나, 둘, 셋, 넷. 분석을 해보자면 만약에 횡보장이 끝날 때쯤에 지금 보시면 베어리 징걸핑이 나왔기 때문에 뭐 박스권이 계속 유지돼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과 캔들스틱의 움직임까지 합하여 봤을 때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박스권을 유지하더라도 위, 아래, 위, 아래 움직이다가 언젠가는 뚫려야 되는 게이 박스권의 구간이에요. 보시는 것 같이 일단은 6,400, 6,500레벨의 저항선과 지지선은 6,375라고 해놨지만 크게 보아서 6,350레벨 6,375에서 6,350레벨이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매도를 할수 있는 움직임을 잡으시려면 이게 아닌 이렇게 6,350 레벨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내려가서 전 저점에 6,100 레벨까지 내려가는 움직임을 잡아주시는 것이 아주 좋은 현명한 거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위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박스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게 박스권입니다. 저항선과 지지선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면서 박스 모양으로 움직인다 해서 박스권인데 그 박스권이 부서지는 모습만 봐서는 안 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올라갔다가 이만큼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뉴스든 아니면 그의 움직임이던 여러분들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게 어, 마진 거래나 뭐 가상화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한치 앞도 볼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고 거래를 하시려면 컴포메이션 즉 한번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언제나.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캔들스틱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올라가는 거 매수를 하는 시나리오는 6460레벨 어, 6 5 0 0으로 할게요. 6500레벨까지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다음 레벨인 6642레벨 그 다음에 6780레벨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게 비트코인의 시나리오가 될듯 싶습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6100레벨이 아주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거래하실 때는 지지선으로 간다면 6100레벨까지 저항선으로 간다면 6650, 6700레벨까지 봐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항선에서 똑같이 위로 올라가는 큰 꼬리와 한 번, 두 번, 그리고 크게 봤을 때한 번, 두번 해서 더블 탑 모양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지지선과 저항선을 잡아본다면 자, 이 정도 할까요? 여기와 여기. 여기까지 할수 있겠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여기를 잡을게요. 이렇게 잡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세선. 추세선을 그려줌으로써,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자 1에서 2로 잊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좀 넉넉하게 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 1, 2에서 잡아놨을 때 브레이크, 리테스트 그 다음에 다음 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저희의 최종 목적은 전 저점이었던 하나, 둘, 셋 네번 쳤던 192의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섣부르게 거래하지 말라고 지금 첫번째와 네 번째, 꼬리를 연결해서 추세선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내려갔을 때는 일단은 이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네요. 어디까지? 197레벨까지. 그래서 반등을 하거나 197레벨에서 한 번에 뚫고 다음 지지선 195, 192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일단은 이번 시나리오가 될것 같습니다. 매도 시나리오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2가 191인가요? 192가 뚫린다면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2레벨까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186레벨인데 186에서 184가 존이 되겠네요. 이렇게 말이죠.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되게 많이 차피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가격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내려가 봤자 197에서 192뭐 5달러의 움직임은 짝지는 않죠. 마진거래로 마진 한다면 짝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일단은 상승 추세 그려놨고요. 밑으로 내려간다면 이 하락 베어리싱 걸핑과 함께 밑으로 내려가 197, 192, 184까지 내려갈 수 있는 지지선의 세 가지의 지지선을 그려놨고요. 올라갔을 때는 여기서 블리싱 걸핑 이후 205레벨, 브레이크 리테스는 항상 207레벨 위에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207레벨에서 245, 215인가요? 215네요. 215 그 다음에 220그 다음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더리움, 이더리움의 이더리움 시나리오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라이트코인입니다.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게 있다면 저항선과 지지선이 두번이 아니라 세번씩 존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53레벨과 51레벨 사이에서 횡보장 즉 박스권을 만들면서 현재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꼬리를 만들었던 전 고점을 일단은 볼수 있겠네요. 이렇게까지 크게 한 번에 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전에 저항선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54레벨 그 다음에 58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매수 포지션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 리테스트 해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 주시고요.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매도 포지션을 잡을 때는 일단은 자 이렇게 할게요. 뭉쳐있는 이 구간 있죠. 요 구간 추세선과 지지선이 만나는 이 51이라는 구간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첫 번째 지지선 이미 뚫렸네요.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뚫고 다음 레벨인 47 레벨까지 내려가는 매도 포지션을 또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있는 현재 위치에 있는 이 가격 자체가 어, 큰 지지선이에요. 50, 50 레벨 51 레벨 이 레벨이 정말 큰 지지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한다면 그 다음 레벨의 지지선까지는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라이트 코인의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반대로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53레벨을 뚫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이후 55레벨, 58레벨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큰 지지선이 아니라 큰 저항선이었던 62레벨까지 도달할 수 있는 라이트 코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플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으나 똑같이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그리고 다섯번째 꼬리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보시는 것 같이 현재 아직 지지선 위에 위치하여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밑으로 내려가는 건 변함 없으니 ABCD로 일단은 가격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A, B CD 했을 때 38.2의 레벨을 존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한번 두번 세번의 트리플 탑으로 현재 하락, 추세, 하락 추세에 하락 추세 맞는 A, B, C, D 패턴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A, B, C, 그리고 D는 첫번째 타겟 마이너스 27, 두번째 타겟 마이너스 6 1 8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그려놓고 자, 하락 추세가 발동될 때까지는 여러분들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됐을 때 하락 추세가 발동되는 걸까요? 5 0 0레벨에 지지선을 뚫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했을 때 다음 지지선까지 435전 저점이었던 435레벨까지 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BCD를 만들러 간다고 라 한다면 366의 레벨까지 지지선이죠. 366의 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리플의 매도 시나리오가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위로 올라가는 건는요 일단은 추세선을 그려놓고요. 추세선을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한다면 일단은 534레벨이 첫번째 저항선입니다. 534레벨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564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서 전 고점이었던 700레벨 그리고 880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게 리플의 매수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모든 이제 가상화폐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분석해드리는 모든 가상화폐 4개죠. 그 가상화폐가 모두 지금 바, 어, 박스권을 이루고 있으면서 매수보다는 매도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거 명심해 주시고요. 올라간다면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저항선을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하고 밑으로 내려간다면 지지선을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이후 다음 지지선, 다음 저항선까지 올라가는 그리고 내려가는 모습을 캐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오스 저번 주부터 분석을 시작했던 이오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오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다른 이제 분석드렸던 다른 가상화폐들과 같이 현재 갇혀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자 추세선으로 일단은 가둬보겠습니다 추세선으로 충분히 가둬지죠 이렇게 가둬도 되고 이렇게 가둬도 되는데 저는 크게 가두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저항선 지지선으로 자 항상 말씀드리죠 Trap the price 가둘게요. 자, 브레이크리테스트 이후 6불, 6.8불, 그 다음에 브레이크리테스트 이후 다음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오스의 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은 6.8 레벨이 큰 저항선이 되겠고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데일리로 봐야 되는데, 자, 한번 데일리로 한번 봐볼까요? 자. 가장 큰 지지선은 역시.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요. 저는 일단은 4.5레벨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4.5레벨의 지지선이 메이저 지지, 어, 지지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지선은 현재 가격의 위치에 있는 이 부분 5.4레벨이 어, 다음 지지선이 될 5.4레벨이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이후 다음 레벨인 4.5레벨 4.5레벨이 뚫린다면 그 다음 꼬리의 끝인 3.86 그 다음에 3.00 그 다음에 1.97 이런식으로 내려가는 이오스의 움직임을 볼수있겠고요 계속해서 하락하는 만큼 지지선 또한 한번 두번 세번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가 제대로 뚫리고 브레이크 리테스트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여러분들 섣부르게 거래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가상화폐를 분석해보고 시나리오를 나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좋은 가상화폐분석 쉽고 빠르고 여러분들께 유익한 가상화폐분석이 되도록 노력하는 저희 마스터클래스 FX 되겠고요 여러분들 한주동안 거래하실 때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포렉스 자체에도 똑같은 방법을 주입을 한다면 거래하는 거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거래에 성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